일단 저는 수많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중 하나고 그 의무자 중 하나일 뿐인데 어쨌든 제가 조금 글을 써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그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대표해서 좀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제 얼굴이랑 제 이름을 걸고 나가는 행위를 제가 한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뽑혀 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좀 책임감도 의무자로서의 책임감도 남다른 것 같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요청을 주실 때마다 그냥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만 못하는 미처힘이 닿지 못하는 굳은 일들 이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된 일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세이브드 칠드런 관련된 거는 뭐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네, 저도 되게 많이 배웠죠 체벌을 허용하는 민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런 세이브드 칠드런이라는 조직이 아동을 대하는 일을 공부하는 과정이었죠. 세부터진짜로 계속 일을 하는 게신고는했어요 1년에 한 10대 건 정도는 평균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툴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몇 가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뭐 이상이면 은 이렇게 신고를 한다 이렇게 툴을 가지고 꾸준히 의심 사례들을 신고하고 를 있습니다. 저희 조카가 14개월 됐어요. 첫 조카가 둘째 조카 아직 없고요. 조카 사진 보면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 귀여운,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. 어, 네, 현장에서의 아동학대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장 잘 경험을 많이 했고. 제가 가장 잘 아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겠죠. 그래서 어 오늘 기획은 사례관리하시는 팀장님이랑 같이 대담 형식으로 둘다 어쨌든 아동을 돌보는 최전방에 있어요. 전 의료기관에 있고 그분은 어쨌든 그 위탁하는 그 팀에 계신 건데 사례관리하는 팀에 계신 건데 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달라진 점도 좀 체감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행정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담 형식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이 가장 좀 뭉클하고 아 내가 그래도 진짜 좀 좋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.